그건 저기에 하, 여기가 좋겠군. 이건 여기. 그래, 이거면 될 거야. 함께야. 카메라가 파괴됐다. 저 발견. s u r 마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제거했어.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어. 어우, 부끄러워. 쏘봐, <웃음> 아, 그 올빼미 죽이는데. 내가 불꽃장식 좀 더해줄까? 기가 좋겠군. 이건 여기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적참치. 명적군 감옥 작동. 명심해. 불가인 접근 금지야. 대박 중요한 계획이라고. 알았죠? 이건 저기 그래 이거면 이건 여기 여기가 좋기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명중이군. 니 아. 네 위치는 파악됐다. 날할 녀석이 없잖아 카메라 하다가 고장났어 아 잠깐 아 괜찮군 저건 저기 그래 이거면 될걸 여기가 좋겠군 그 설치. 아, 자, 다들 어디 숨어 있지? 아, 저기. 그래 이거면 될 때. 이건 여기에 널 찾아주지 가 준비 중이다. 한명 남았습니다. 여기야. 예! 내 치유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이제 알겠다. 이건 저기 여기가 좋겠군 이건 여기에 것은 없다. 스파이크 발견. 한명 남았어. 적군이 한명 남았어. 허둥대라지. 그러다 죽을 녀석들이야.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속은 저기 무시마라. 는군 나무 하다. 충전. 잘 가라.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결국 난마 t 다어 영웅은 여기가.. 이건 여기 그래, 이거면 저건 저기 마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지하 확보 중,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뭘 어렵겠는데? 이게 우리가 한 팀인 이유지. 이건 여기에 <웃음> 여기가 좋겠. 이거면 될 거야. 푸른 적이 바이크 그 설치. 놈들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기가 좋길. 그래. 이거면 될거야 이건 여기에. 저건 저기에. 충전이 필요해. 목표 찾기 해입니다 알려. 아... 적 제거! 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교대전 최종 라운드. 가진 것다 써버려. 어차피 마지막이야. 여기가 뜨. 이거면 될 거야. 이건 여기. 여기가 좋게. 좋아, 알아들었겠지 러디, 쇼머이치 조심하라. 쇼마. 쇼마. 쇼마. 쇼마. 쇼마. 쇼마. 쇼마. 쇼마. 쇼마. 쇼마. 습니다. 명중이다. 스파이크를 확보했다. 녀석들 아주 죽고 싶어서 난리로군. 물을 잡았습니다. 카메라 작동 중.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이 궁극기 챔버가요. 모두 준비들해. 다시 싸울 시간이야. 이니다 <목소리도> 다시 디 숨어 있지면군이한명남았습지니다 퇴 30초 남았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다. 계속 이렇게만 해! 남았습니다. 불은 생명을 뜻하지. 우리의 불이 되어줘. 피닉스. 덕분에 한명 남았습니다. 한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 믿어 음 그냥 믿으면 돼 결력 매치 포인트. 이번에 이기고 한잔 하러 가는 건 어때? 이 가면 될 거야. 이건 이야기 최단, 차기에 조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주 안달이 났네. 좀걸 여기가 좋겠군. 이건요 이야기야. 아, 저건 저기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니다적가서